준비됐나요시작 왼쪽 시작! 멤버에게 해주 싶은 은안 안녕 누누니니시 잠시. 끝나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 집가서 집 자체가 생겼는데, 왜대서죽집가서 죽어서. 죽어서. 말하는데 집서서 죽어서. 는데집가서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어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서. 죽어어동 어, 손동주다! 에동주다손동주동주다손동동주아에동주다 손동주다! 손동주다! 손동주다! 동다손동동다동주다동다 손동주다! 손은주다 손동주다! 손동주다! 손동주다! 손동주주 별로예요. 다의동점은김동조 멋짐! 명감을 받는 버너슬짱 <웃음> 인생의 버킷리스트 밥 먹기 아, <웃음> 버킷리스트? 나의 롤모델은? 소 건희에게 치워주고 싶은 애치 <웃음> 똥! 간다! <웃음> <웃음> 야 잠시만 왜 나, <웃음> 인생이 뭐야? 왜 인생이 밥먹기고 왜? 응. 야 나는 소소한 행복을 갖고 산 야, 사람이야 버킷리스트를 꼭한 번만 이루는 법어 그치 그치 어. 난 평생 복귀를스이 거야. 한번 더, 한번 한 더. 한번더 할까? 아니, 재밌다. 아, 재밌다. 어, 아유, 너 4야. 했겠는데, 4, 1이야. 4. 1이야. 4. 내가 쟤 나까지 않아? <웃음> 야, <웃음> 안 와. 아그러야 너도 이해해봤자. 너또이해이러지 마라. 다음! 이해봤자. 뭐? 아, 일. 안, <웃음> 먹기. <웃음> <웃음> 안, <웃음> <웃음> 안 먹기. 이해이해아 못하겠어. 다시 할게요 야, 반려동물의 이름은? 반려동물. 난 살짝 o r r 야 i 왜왜대 r r y I'm sorry. I'm s o r r 뭔지 이름이에요? y I'm s o 이 r y I'm s o i i 가 가사를 말해준 거예요 이 r 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 o r r 이 I'm sorry. 낮과 밤이 역시 무의미해 탁자위의 아, 시계 바보지. 깨진 액자 속 비추는 달, 하얘지는 갈빛 아! 아 원어스턴트 아, 아, 냄새! 너무 친절스럽다! 형형형 이거 하 원어스턴트 다 올라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네. 오, 건이랑 B가 이거 안 돼서 다행이다. 이거 5초 안에 비가 들어가는 곡세개아 어, 어렵다. 나오길 잘했다. 속 핫! 비, 비가 오는 날엔 비. 비! 비 비. 또! 3. 아니 핫! 비, 비가 오는 날엔 비밀. 비가 들어가는 거. 비 들어가잖아. <웃음> 비밀. 야, <웃음> 내가 왔다. 내가 건이 형이 다쓸 거야. 아 내가 내가 두명 했으니까 적수 1인분만 하면 되잖아. 안 돼. <웃음> <난 밑에. 웃음> 너가다해야되야 권희야 그냥 목소리로 목소리로 불러버려 아! 제가 <웃음> 안무의 한분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곡의 안무 아, 원어스 블랙미러 아 누가? 이게 여기에요 몰라 핫! 원어스 에어플레임 그거 아니야? 거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아 안무 틀린 거 아니야? 핫! 원어스 블레, 아, 블랙미러 틀린 거야 하! 어, 그냥, 아, 틀 원어스 한방돌가 이아 아! 원이 비를 몰고 오는 소년 핫! 원어스 발길이 아, 그 아, 가저 초록색 제복 아니야? 아니가? 맞네, 초록색 제복이네 아, 처음에 더도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아, 우리 네. 아무중에서 이런 게 별로 아, 없었어 근데 건는 그냥 폴라진 풍선 같은 거지 <웃음> 그러면 <웃음> 게임장에 들어갈 사람 회의에서 우리 회의에서, 우리 우리 회의에서 나옵시다. 응. 아, 오케이. 하나, 둘, 나가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웃음> 음, 음, 맞다. 어니부터팀팀다츠팀인데이 어, 어? 오케이 마지막에 들어갈 S. 아, 첫 번째 두 번째, 메어,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Blue. Right hand blue. 쉽지 않고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몸은 움직여도 돼. 나 아직까지는 괜찮아 맨발, 맨발. 다음, 다음 우리가 정해주는가? 이 색깔. 이 정해주고. 빨, 초, 노란. 빨 빨간. 세명 조그매들끼리 해봤지. <웃음> 아, 어? 공중뛰긴데나안 해도 돼, 그럼. 공중띵이요 누구야? <웃음> 아, 아 <웃음> 어 맞, 맞, <웃음> 맞, 맞, <웃음> <동봉은> 맞지? 맞지? 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 세, 세, 나안냐누 있어. 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구름 <웃음> 나와서 구름. 왼발 구름, 구름, 구름. 구름. 형 왼발 드세요. 십자. 릭스다. 네. 뭐야? 오른손 색깔을 정해주면 돼요 저희가. 그렇지. 찾... 오 빨강이 맞지? 오. 왼발 노란색.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왼발만. 왼발만 노란색이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 <웃음> <웃음> 야, <놀람> 벌써 재밌고요? 네. 야 뭔가 비굴해 지금? 네. <웃음> <웃음> 형은 뒤로 본 거야 지금? 내가 면내이 안에 무릎 꿇리 서우 같다. 월키데링, 월키데링.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 오른 발을 오른 발. 피했어. 오케이. 와우. 왼발 초록색. 렛츠. 증명이가 엉를보시고있된 이런 데다가 놨어요. 뭐야? 구름 아니야? 오른발, 왼발 구름이. 패스. 왼발 구름이야? 나 <웃음> <웃음> 뭐야? 야형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오른팔... 아니... 공격해, 공격해. 아 이거 뒤에다 했는데, 제 막아, 제 막아. 아 앞에... <웃음> 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더운데 다... 그렇지, 그렇지! 그자 b 야 y 왼발 놓노 해. 노랑놀 거야, 놀아. 아, 뭐야, 진짜 풀려있네. 볼, 볼, 볼, 볼. A few moments later 서호영 오른손 파랑 오른손 파랑이야 야나 파랑만 세개야 지금 뭐야 이거 영주영 <웃음> 오른손 노랑 오케이 <웃음> 형이랑 저는 그냥 합체 <웃음> 뭐야 규전 규정 왼손 초록 돌아 돌아 돌아 노랑 와 짱이다 <웃음> 어, <짠이다. 용주의 웃음> 승용당이 있는 거. 왼발 빨강이 <웃음> 와 <우와>, 잠깐만 이거가 <웃음> 꼬였는데? 영주영 <용주 형. 웃음> 오른손 파랑 형 끝나겠는데? 형 왼손 초록 <웃음> 아, 어 진짜 민영 빨발탈지야 진짜 그래. 힘겠다형 어? 오른발 탈출 오른발 들어오는 오른발 들어오발 오른발 들어오는 오른발 들어야 돼그 뒤로 빼어 뒤로 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뒤로 빼권희처럼 들어야 돼어 들어야 돼아나그 신발 크기 때문에 어 조심해 네, 네, 어 조심해 어 조심해 현재로 인정합니다. 빨리해! 야, 빨리. 서울 하는 거 봤어? 네. 시작해 이제? 아, 이제? 어. 아, 봐더 시작해 저라고 해봐. 주세요. <웃음> 야, 미리학데들에안맞 <미안한데 웃음> 어, 그럼, 그럼, 그럼. 오른발 그룹. 이게 더 힘든데? 리는 <웃음> 왼발 그룹하고 끝나는 아, 빨리해. 아, 아니, 왼발 그룹. 아, <웃음> 왼 가볼까요? 그럼 안녕. <웃음> 근데 이게 참 슬프지. 보너스. 지막에 두잇. 보너스. 두잇. 아니, 한번 더해? 한번더 하겠습니다. 파티도 바꿔서. 아 재밌네. 시간이 없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원너스 두잇 했을까요? 그래요. 재밌는 방구석 게임이었습니다. 서울형 납법 천재. 그럼 지금까지 보너스 두잇. 안녕각. 도망가.